반갑습니다 잠재현식 성공한 트레이너 김세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집중 해부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그 실체와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화이트보드를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대체 무엇을 알려드릴거냐 하면 은뭐 힐링음악이다 뭐 치유음악이다 힐링 뭐 치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음악이 뭐 특정한 주파수 예를 들면 432Hz를 띄고 있어서 이것들이 사람한테 굉장히 좋고 마음을 힐링을 한다 그리고 기존의 음악은 440Hz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실여부와 그리고 이 주파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이 주파수로 되어 있는 음악들이 어 어떠한 선율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단단히 준비하시고 안전벨트 꽉매시고 이번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악이 432Hz가 좋고 이건 440... 헤르츠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음악이 이렇게 헤르츠로 구분이 될수 있는 건지 이 얘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토벤 모짜르트 쇼팽이 힐링 치유 음악이 주파수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음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국제 기준이 440 헤르츠로 맞춰지기는 것에 대해서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다 음모론에 대한 부분이랑 그다음네 번째는 실제 음악을 연주해 볼 겁니다 치유 힐링 음악으로. 알려져 있는 4 3 0헤르츠로 튜닝이 되었을 때 그리고 4 4 0헤르츠로 튜닝이 되었을 때 음악을 연주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직접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가볼게요. 이 음악은 4 4 0헤르츠이다 라는 얘기가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영상들을 보면서 도통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그 음계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음의 높낮에 의해서 아름다운 손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음들은 각각의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주파수라는 것은 1초에 몇번 진동하는 것인가라는 얘기고요. 1초에 몇번 하는 그 진동에 의해서 음의 특정한 그 음색, 그 음의 높이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 3 2르츠로 되어져 있다. 4 3 2르츠의 음악이다 라는 얘기는 음악이 예를 들면 도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는 뇌만 나온다는 얘기죠. 한 가지 음만 쭉 지속이 되어야만 지 가능한 얘기예요. 432Hz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한 가지 음만 계속 나와야 돼요. 440Hz도 마찬가지예요. 미만 계속 쭉 나와서 한 가지 음만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음악을 432Hz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게 치유음악이다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제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음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32 헤르츠로 튜닝이 되었다 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는 440 헤르츠로 튜닝이 되었다 라는 얘기가 정확한 얘기예요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게 튜닝이다 튜닝이다 라는 얘기는 기준점을 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를 튜닝하거나 피아노를 튜닝한다 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의 높이가 달라져서 기타라던가 피아노의 현의 길이라던가 텐션을 조종을 해서 그 음의 주파수를 조종하는 것이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령 피아노를 기준으로 해서 A3를 즉이 기준음 라를 440Hz로 튜닝하는 것을 국제 기준에 의해서 어, 이게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어, 피아노 또는 전체 모든 악기들의 기준 주파수입니다. 즉, 라를 세 번째, 낮은 음에서부터세 번째 라를 440Hz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432Hz로 통일을 했다는 얘기는 즉, 이세 번째 라를 주파수 432Hz로 튜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힐링음악이다, 치유음악이다 라고 어, 규정을 할때 그리고 이게 432 헤르츠다 라고 얘기할 때 정확한 얘기는 기준음인 A3의 라를 432 헤르츠로 튜닝을 한 다음에 음악을 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모순점이 있어요 어떤 모순점이냐면 우리가 연주를 하기 때문에 라도 누르고 뭐 도도 누르고 시도 누르고 솔도 누르잖아요 그럼 이 음악들은 다른 음이 됩니다 433 434 35 36 37 헤르츠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음악이 같은 헤르츠만 될 수는 없고 계속 주파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점에 모순이 되냐면 이 치유 힐링 음악을 얘기할 를때 우리 자연은 432 헤르츠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에서 들리는 음악들도 마찬가지로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되겠죠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되면 주파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음악도 432 h z 가될 수가 없어요 즉한 가지 음만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데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을넣어가는 소리, 나뭇잎이 굴러가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의 주파수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연에서 발생하는 주파수를 주파수 측정기 측정 어플을 통해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멈췄어요 멈춘 상태에서 보면 주파수 영역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이나 모짜르트 쇼팽 이런 음악들이 432 헤르츠로 구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좋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뭐 락이라든가 메탈 음악들은 440 헤르츠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베토벤이나 쇼팽의 음악이라 할지라도 이 음악을 즉 악기를 기준음인 나를 432 헤르츠로 튜닝을 하느냐. 또는 440 헤르츠로 튜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율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 어떤 음악이라도 그것을432 헤르츠다 440 헤르츠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음악을 연주를 하는 악기의 기준음을 432 헤르츠로 튜닝하느냐 440 헤르츠로 튜닝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베토벤 음악이 432Hz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음인 라가 440Hz 주파수로 표준음고가 낮춰진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음보론이 어떤 거냐면 어떤 나치나 히틀러의 그런 압력이나 외력에 의해서 사람들을 더 조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안좋은 주파수가 440Hz고 이것을 국제기준으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기준에 의해서 ISO가 표준음고 A3 즉 랄을 4 4 0 h z 로딱 선정한 연도가 언제냐면 1953년도입니다 그런데 나치 시대가 집권을 하고 그 막을 내린게 언제냐면 1945년도입니다. 1945년도에 히틀러가 자살을 하면서 나치 시대는 완전히 종결을 짓습니다. 무려 이시대 차이가 8년이나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어떤 거냐면 직접 피아노를 갖고 기준음인 나를 440으로 튜닝했을 때와 4 3 0로 튜닝을 했을 때그 음을 비교를 해서 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연주하는 그 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한번 듣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피아노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어, 지금 이 피아노는 국제기준 어, 표준음고 440 헤르츠에 맞춰져서 출고가 된 피아노입니다 어, 지금 대부분의 현재 사용되는 모든 악기의 어, 기본 세팅은 440 헤르츠 즉 기준음 라 A3가 여기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위치하는 라가 440 헤르츠의 기본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지금 주파수 측정기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40.2 헤르츠로 현재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까요? 예, 약4 4 0 2헤르츠로 측정이 됩니다. 예, 지금 이 주파수, 어, 즉 기준음 라를 440.2Hz에 헤 어, 기본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음악을 연주를 하게 될때 들리는 음악이 어, 평소에 우리가 듣는 음악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피아노 기준음 A3 라 음을 어, 튜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두 누르고, 기준음 라를 432Hz로 지금 튜닝을 한 상태입니다. 주파수 측정기로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432Hz로 정확하게 튜닝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연주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0Hz로 이제 본격적인 연주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 제가 특별히 별도의 악기 전용 녹음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녹음기를 통해서 어 전체 원음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주에 들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었던 432 헤르츠로 튜닝한 피아노로 연주한 음악과 440 헤르츠로 튜닝한 피아노로 연주한 음악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 음악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어, 첫 번째는 주파수로 어, 음악을 무조건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어떻게 튜닝이 된 악기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준으로 나가 440Hz인지 432Hz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432Hz로 튜닝했을 경우에는 좀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 났습니다 좀 신나는 느낌도 나기도 했었고 어, 뭔가 어디를 구름을 타는 그런 느낌도 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440Hz로 튜닝한 음악은 어, 이것이 뭔가 나쁘다는 그런 느낌이라보다는 좀 약간 격식이 있고 좀 약간 무게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카더라, 이게 좋다 카더라 이렇게만 무조건 어, 생각을 해서 여기에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검증하고 나에게 맞는 음악을 직접 만들고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440Hz가 나에게 정말 맞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440Hz도 지금까지 수많은 악기들이 그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졌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기분 좋았던 음악들이 알고 보면 440Hz를 기본으로 튜닝이 된 악기들이었던 겁니다 사실 432Hz로 튜닝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특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개의 악기가 있는데 이걸 동시에 432Hz로 튜닝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무조건 음악을 432는 좋고 440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음악을 찾고 만들어서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헛소문이나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무조건 휩쓸려 다니지 말자.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녹음된 이 음악들, 저희 단톡방에 있으니까요. 단톡방에 오셔서 보물창고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 생각이 되시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소리>